아, 구례 청자 여러분, 저희는 오전에는 옥천 관성회관에서 유경수여사 96회 숙모제를 했고 우리 이민성 교수님을 또 여기서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어, 주차장에 와가지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민성 교수님도 만나 뵙고 되게 행복한 따뜻하게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다고 장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교수님, 언제 오셨어요? 예, 저도 옥촌 도착은 아까 관성여관에서 행사할 때딱 들어가니까 막 행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고 지금 이제 생가에 가서 들려서 인사 한번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기 어, 불과 이틀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어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 화장하고 그 유골조차도 당신이 원하는 곳에 대한민국 사나 어디에도 마음대로 뿌리지도 못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욕하는 거 좋습니다. 다 하라 그러고.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김정일보다 못합니까? 김정일이 뒤졌을 때 온갖 잔놈들이 조문단 보낸다, 뭐 조화를 보낸다. 각 대학교 분양소 차려가지고 참배하고 생 지랄 발광해 놓고 전두 대통령 진짜 분하고 온통한 마 어디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와중에 오늘 옥천에 유교사 생각에 오니까 예년에 비하면 너무나 쓸렁한 인파에 또한번참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지금 삼석병원에 계신다니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조속한 석방과 명예회복이 되는 그날만이 우리 국민들 마음에 응어리가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서운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뭐 얼마 남지 않았다 남지 않았지만 은 대선 이야기를 꺼내면서 특정인을 빨아대는 이런 행위를 더 이상 현재 병원에 계신 박 대통령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그 용납 안내는 국민들 마음에는 막 망치로 가슴 때리박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조속한 석방과 명예회복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 국민들이 명심하기를 생각하면서 요것으로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잘 살펴 올라가시고 또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참. 네. 아, 우리 사무총장님 아직 식사도 안 하셨습니다. 빨리 식사하시지요. 천당이 우리 갑니다. 자, 12월달에 뵙겠습니다. 12월달에 국본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임믹성 교수님, 이제 대구를 출발하시고요. 자, 저도 생가에 빨리 들어가서 우리 제3후보인 우리 심동보 제동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동님께서 정말 이렇게 관심을 못 받으셔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자, 생가를 들어가시고 계신 우리 심동보 제독님이세요. 네. 대한민국에서 네. 어, 제대로 정신을 가지신 네. 유일한 네. 후보님, 네. 우리 심 제독님을 이렇게 가까이 매시게 돼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네. 천천히 편안하게 가시면 제가 그냥 할게요. 아예예 네. 네. 네. 제독님 오늘 어떻게 나, 내려오셨습니까? 아, 제가 여기 처음인데요. 네. 그, 제 지지 하시는 분이, 저, 부산에 사시는데, 이, 이 여성분이에요. 네. 꼭, 그, 저 좀, 다녀오면 좋겠다. 그러시죠. <웃음> <그래가지고>. 그러시죠. <웃음> 저도, 네. 오늘, 저, 탄신 기념일인 걸 모르고, 네. 근데 그, 그분이 아르켜 주셨어요. 그분은 매년 다니실 때야. 네. 근데 몸이 좀, 음. 불편하시 가지고 예. 못 오시고. 예. 그래도 잘온것 잘 같습니다. 네, 여기는 네. 관광 안내소고요. 네. 생가는 더 올라가셔야 돼요. 예. 네. 아, 작년 올 때는 여기를 고, 건설 중이었는데. 근데 그게 사저가 왜 옛날 굉장히 크네. 여기는 아, 아, 아, 여기 아니고요. 관광 네, 관광 네. 안내소고. 네. 그리고 저쪽 어, 여사님 사저도 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네. 옥천에 완전 갚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예. 그리고도 아주 교육도 똑바로 받으시고. 뭐 네. 아, 중학교분. 그 아, 여기 참시 네. 중학교에서 교편 잡았다는 말씀 오늘 처음 들었네. 어. 음. 뭐 제도 그 그때만 해도 그게 완전 인텔이죠. 이제?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제3세계에서 군인들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에요. 음. 그래서 그 제3세계들이 나라를 일으킬 때는 훌륭한 어, 군인들이 나라를 일으켰지 그 썩어빠진 정치인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 이게 사주가 아닌 아닌가? 아니, 여기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예. 그냥 쭉 올라가실게요. 아, 생각하 예. 위에 예. 있는 거 여기서 한 300m 정도 올라가시면은 네, 여기는 뭐 개인 뭐, 아, 뭐 식당가이면서 그 조성을 했구나. 네. 그럼 전통 문화 체험관 해 놨네. 그런 반면에 그 유경수여사 자택이나 아니면 또 구미의 박대통령 생가는 이 운영비를 계속 축소를 하고 있고 어 네, 그런 네. 상태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이루거나 어. 네. 길이 끊어져가지고. 아유, 참. 그러면 젠가를 지금 누가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네. 여기에서 막 군에서 관리를 할 텐데, 그 운영비를 뭐 구미도 그렇고, 계속 이것들이 뭐 축소를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관심 있는 많은 내국 단체들이 무척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세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나라를 완전히 쌍거 나라를 만들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저그한달 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시가지고 네. 오늘 겨우 장지가 증해졌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참네 한달 내내 그 절에 모셨다가 참네. 그럼 아이고. 또 며칠 전에 그제 그저 전두환 대통령 네 제가 거기 이제 3일째저네 그 거기서 뵀는 거 같아요. 김수애가 갔다 네. 왔는데요. 네야그 말이야 대통령 조문도 안 하고 대통령 되겠다는 나 참. 후보들도 조문을안 하고 특히. 참. 자기들 뿌리인데 국민힘당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국민힘당 대표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윤석열 후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아, 내가 참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진짜 뭐뭐 뭐 대통령 뭐 하다 보면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네. 뭐, 뭐, 후보도 있는데. 네. 그런 거 떠나서 찍힐, 벌면 찍혀야지. 그니까요.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인간들인지. 그런 인가들...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 본인은 네. 뭐 상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상식이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진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네. 여기, 여기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쭉더 가실게요. <웃음> 쭉더 올라가십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앞에 한 50m 앞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 윤석열 후보가 저 오늘부터 충청도 지방에 네. 2박 3일 그 이렇게 다니는 모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얼마나 좋아? 아, 그러니까요. 단신 저 66, 응? 66주년인데 네. 네. 여기 와가지고 하면 엄청 보수 쪽에서 환영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네어떻이썩어죽을 그 똥당이 문제예요 아니 우리 제동님이 어? 그 똥당의 대표로 이렇게 선출이 되셨으면 제가 똥당을 적극적으로 밀지만 은 그럴 동기가 아무것도 없는 이 없어져야지 마땅한 그런 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수당으로 안 보여요? 아닙니다 그 완전히 저뭐 문재인 저 더불어민주당이나 뭐별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아 둘이 다한 팀이죠. 원팀. 아, 자기들 뿌리가 여기 그니까요. 있는데. 그니까요. 이성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 돼서 한 마디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 지난 11월 14일에 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4주년이었잖아요. 네. 그때도 뭐좀 한데 일체 성명 하나 없고. 그러니까요. 대신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쪽은 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는 통과하죠. 나 이번 지금 방송은 좀안 돼요. 같은 이 밀었잖아요. 아 여기. 네. 아 신부가 저... 멋있네. 네. 저 뒤로 어, 아니, 안에 이게 지금 옷도 있네. 네 지금 봐도 뭐 꿀리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기풍 이 있는 집안에. 양가집 교수입니다. 그렇네. 지금 영부인으로 거론되는 인물들하고는 격조가 다르신 분이죠. <웃음> 참. <웃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진짜 참. 여야, <웃음> 뭐, 후보, 부인들 보면 참. <웃음> 그니까요. 그게 저,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게 부인이 아직, 아직까지 나서지가 <웃음> 않잖아요. 나올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나와가지고는 국민들한테 별로 그게 보감을 네. 못 부르 이렇게 것 같으니까. <웃음> 그렇죠. 걔는 그냥 손해 볼것 같으니까 그렇죠. 안 하는 거거든. 자기가 좋다고 그렇죠. 자신 있으면은. <웃음> 네. 부인은 부인 당연히 그 국민들도 궁금한데. 그럼요. 내쉬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사그 정도의 후보면은 이미 공인이니까 모든 것을 노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럼? 아, 참, 참, 참, 희한한, 희한한 세상 살고 있네. <웃음> 네. 아, 두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어. 참. 이게, 이게 안체몽이다, 이거 네. 이야, 이게, 생각보다 이게, 사주고. 예, 어마어마해요. 엄청 어마어마해. 부자했었잖아요. 그, 그 옛날에도 옛날에 차대가, 차가 두 대였대요, 차가. 우리 d 대아닙니 그 아버님이 육종관 씨잖아요. u n g 데최 s i j a n a y 요 차가 있었다고 그 d 대 e n s c h 대 g a today. Chaga is the Chaga today. 주차장. a n i m i c 차 Today. Good 대 a y Good day. Good d 니 y 차고. o 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 a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도 작고네 그렇죠. 뭐 그랬다 하더라고. 옛날 얘기니까. 네. 어 조만한 사람이 네. 자기 귀한 딸을 결혼을 하 하니까 그렇죠. 반대했다는 얘기 그렇죠. 그, 저도 <웃음> 네. 그럴 것 같아요. 대통령이도 네, 아마 반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저는 저도 제가 반대했을 그, 거예요. 그죠. 귀한 네. 딸 네. 키워가지고 왜냐면은 아, 네. 좀근칠하고 음,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혼시키고 싶겠죠 그런데 박정희 네. 대통령의 진면목을 그때 뭐 외양간 보고 잘 몰랐겠죠 그렇죠 네. 겉모습만 보고 네. 그 위치만 보시고 아 군인 뭐이 정도 생각하셨던 네. 것 같습니다 아네 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면 또 엄청 가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눕지도 못할 것 같아요 방이 이렇게 손바닥만 해가지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고민생가. 네. 가보셨죠? 네. 아, 네네. 저도 작년에 처음 한 가봤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아 저는 그거 갔다, 갔다 오면서 굉장히 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너무 왜요? 어떻게 보면 초랄 정도야. 어, 어. 어? 야 어떻게. 그 그냥 생가는 잘, 그 은행대로 거의 가능한 보존을 하신 거는 좋은데. 주변에 뭐 특별한 게 없고. 네. 아니 우리나라를 이 정도로 이렇게 시운 분을 그렇게 생가를 네. 초라하게 해도 되느냐. 그렇게 말이에요. 생각하더라니까요, 아 예, 맞습니다. 저희는 저는 이렇게 다닌 지한 20년 돼요. 예. 저는 오래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해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내려오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놀랬어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면은 어막삐까북적할줄 알았는데 아, 그렇죠. 제가 너무 놀랬고요. 또 한번 놀란건 여기 옥천 유경수 여사님, 생각 와서 또 우리 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록이나 이런 거 보고는 이제 놀랬어도,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저거는 제동님 아세요? 어, 박정희 대통령님, 그 박정희 대통령 각각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묘를 쓴거 이런 거는 아세요? 모르겠는데. 묘를 쓰시는데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그산 밑에 그 밭, 산에 있는 그 밭, 에 네. 자갈 밭에 네. 쓰셨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네. 근데 그. 그그 그 뭐라 해야죠? 이렇게 딱 풍수질이 보이시는 분이 지관. 여기 지간이 음. 여기다가 묻으면 음. 이, 이 자리는 음. 역적이 음. 둘이 나오든지 어, 그 다음에 음. 임금이 둘이 나올 자리다 이렇게 오케이. 근데 그때는 너무 가난하고 묻을 음. 데도 없어서 음. 그냥 그렇게 묻기는 했지만 어. 어,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가까 어, 나오셨죠? 어, 우리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 나오셨죠? 어, 아, 어, 2대인지 3대가 나오는지 아무튼 그렇게 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 어, 그리고 음. 이제 그 군인 시절에 그그 그 산에 그 음. 자갈밭 그 주인이 음. 같은 부대에, 음. 부대에 그 우리 상산지 누구셨대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거기 모셔가라. 음. 그 음. 뭐. 이장해달라. 너무 좋으니까 음. 그분이 이제 그걸 알고 음. 이장해달라 했는데 음. 나중에 이제 우리 음. 올류 혁명 나버리면서 음. 음. 어, 못했다는 뭐 이런 음.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역적들이나임금들이라는 그러게 아, 말입니다. 말 나오셨잖아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그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그렇그래서니게 되시려고 네, 네. 산에 가서 부르기도 하시고 뭐그 네. 작은 간장을 네, 주셨다. 그 뭐. 얘기를 들은 것같아셨죠 <웃음> 어, <들으셨죠? 웃음> <웃음> 막내로 <웃음> 태어났는데 네. 아, 예, 맞아요. 네. 막내로. 네. 그래 가지고 뭐그그 음. 그, 치우려고. 아 네. 네. 여러 가지 그를 여러 많이 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저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저하 인연이 많아요. 아, 그러세요? 저희 어떤... 순친하고 많이 같아. 아, 아 그러시구나. 네. 아, 그리고 네. 저, 그 사범학교 노하시고 문경 초등학교 교편 어, 잡으시잖아요. 예, 예, 만주 예, 그 공간학교 음. 가시기 전네 어, 어, 저희 선친도저저 초등학교 네. 그 교편 잡으시거든 일제 시대 때. 아, 그러니까 예. 옛날 보통 아, 예. 그 보통학교로 그랬잖아요. 나이도 1917년에 오. 같아요. 오, 세상에. 아. 그뭐저 그러니까 우리 친한테 어릴 때부터 많이 얘기를 들었다니까 왜냐면 자기하고 갑자이고 음. 어, 또 대통령도 되시고 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저 약간 저 자부심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음, 네. 그런 위인하고 한 세대를 네. 지낼 수 있다는 게 유경수 여사하고 또 저희 모치, 모친하고 나이가 같아요 어머나 우와. 세상에 여덟 살 차이 나잖아요 어, 아, 예, 예. 유경수 여사하고 우리 네. 우리 저 부모님도 여덟 예. 살 차이 나거든요 아, 네. 두 분이 다 나이가 똑같아 우리. 아유, 이제 어, 선생님. 네. 아 세상에. 아그 제가 그러면 재동님께 음. 건의를 음. 하나 해드릴까요? 네. 근데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신지 아, 다 아시겠지만 먼저 재동님께서 소개 한번 이렇게 해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아예예 예, 예. 이게 저, 이게 좋나? 좀 전망 쪽으로 할까? 네. 이쪽 배경은 여기서 좋아요. 이쪽이 이렇게 뭘 보이거나. 네. 네. 거고 음. 거고 아, 네. 네. 네. 음. 아 여기 그게 더 좋아요. 네. 네. 좋고 아 여기 좋아요. 여기 다트여가지고 아, 좋습니다. 아주 네. 좋아요. 어 제가 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안녕하십니까 <웃음> 예, 오늘 저 처음으로 그유경수 여사 탄신을 맞아가지고 96회 어, 탄신한 날인데 예.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아, 제가 오늘 예. 오버가와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작년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 구미 생가 한 방문했을 때 너무 제가 그좀 그 슬프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 보니까 여기는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워낙 그 기본, 원래부터 이또잘 사셨던 집안 같고요. 유북한 집안에 태어나셔가지고. 근데 뭐 이미 돌아가신 지가 47년 됐는데 1974년 8 1로광북질날그 북한 공작 그 문세강이 저격 받아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가 저 해군 사관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예. 그때는 뭐 제대로 그때 뭐 사관 학생 활이 워낙 바쁘고 힘들어 가지고 실감을 못낄 정도였는데 하여튼 그때 굉장했습니다. 예. 안보 문제도 굉장히 위기가 많이 감이 들고 우리 정신교육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생각이 오니까 어 그래도 굉장히 그 유복하게 어, 잘 하시고 또 국군 박정희 대통령을 잘 만나시가지고 정말 내조를 어, 잘하신 덕분에 예, 박근혜 대, 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그국정에 전념해서 이, 이 나라를 그냥 그야말로 세계 1 0위권에 강국으로 올리시는 터전을 그때 다 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워서 지난, 여가저 7월 27일날 그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네. 어, 그때 제가 내시그 기치가 위대한 대한민국 정정당당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자유통일시키서 G5 국가 정도로 올리겠다 에, 그런 모토로 내고 대통령 본인이 정말 그 정정당당한 사람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국민한테 솔직하고 국민들이 정말 그,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내쉬온 여러가지 공약이한 16가지 제시한 적이 있는데 어, 첫째는 그 국가 정체성을 바로 채우겠다. 그리고 국민 떨어진 자부심을 회복시키겠다. 그걸 위해서 특히 저 이승만 근국대통령과 박정희 근대대통령 위협과 유지를 제가 개성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2의 박정희가 되어가지고 이런 공약을 쭉 실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금 아직까지 대선 후보 중에 여야 통틀어서 굉장히 깊이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공작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하겠다 그랬어요. 대명이 아, 네, 네. 그때 그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어 4.15 부정선거 이거는 그걸 명확하게 부정선거로 저는 보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그, 그 유지있는그 상징적인 조치로 광화문에 네. 공상 한 100m 높이 두 <웃음> 공상 세우겠다. 맞아요. 예, 네, 그런 약속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북한 문제를 완전히 저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데, 완전히 지금 팽개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음. 북한 주민 이거 완전히 저 청, 북한 체제 청산시켜가지고 해방시키겠다. 예, 네, 예. 네.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하겠다. 그래서 인기 중에, 네. 그 자유통일까지 저는 할자신 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는안한 대로 보관이 있는데, 네. 그러한 그 국가 대전략 그큰그저 비전 같은 것을 특히 저 야당 네. 국민인 대선후보 정도 되면요 그런 네. 내 쉬어야 됩니다 네, 근데 네, 지금 왜 굉장히 안타까이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그 대선후보가 1 네. 1월5일날당제 최종 후보로 선출돼 가지고 현재까지 한 행동은요. 뭐요, 김대중,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웃음> 김수형 <웃음> 대통령. <웃음> 네. 그데 노무현 대통령 묘소부터 찾아갔어요. 네. 그러니까요. 올편물. 그런데 아직까지 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아직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라면은 네. 제일 먼저 가야 할 때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부터 찾아봐야 되고요. 맞습니그 그렇죠. 안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지난 11월 14일이 그, 박정희 대통령, 어, 탄신 104주년. 네. 그, 기념일이었어요. 그렇게 행사, 저도, 저, 여러 군데서 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사는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 하여튼 뭐, 어느 행사도 자기가 그 편리한 대로 그 약속해가지고, 그, 찾아뵙는 게도리고 최소한 성명서라고 내는 게, 그, 보수 대통령 후보에 맞는, 그, 리라고 생각하는데, 안 했어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오늘, 어, 영경수 유사, 또, 단신 9 6조년인데 충청도 지금 2박 3일로 오면서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는요 어, 대통령 후보로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정말 인정하기가 정말 싫습니다 저는 그근데 네. 문제는 국민들이라는 인간들이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람이 우리 국민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본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서 계속 태극기를 들고 계시던 분이 네. 윤 씨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본을 탈출해 갖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참그 그 보수도 정말 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무조건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안이 없으니까 윤석열 부부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저 이야기잖아요. 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음. 생각 안 합니다. 그거 왜냐, 음. 윤석열 후보 저거 제가 보기에 저. 후보를 아마 교체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 되맞습 네, 그래야, 그래야 되죠, 반드시. 그래야 네. 되죠. 다음엔 누가 돼? 이명후보로 남교를 교체되는 거고. 그래서 네. 우리 심재동님으로 바꿨으면은 정말, 네네네. <웃음> 아, 맞습니다. 네, 네. 100% 우리가 되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더러운 역사를 가지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 뭐 대안이 있냐? 아니, 아니 뭐 정... 윤석열. 뭐다. 훌륭하신 음. 분이 널렸어요. 널렸어요. 그렇죠. 그때 왜 합디리만? 법적으로 그인가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요. 방송률을 경력을 보십시오. 네. 검사 검사 검사 검사밖에 없어요. 아니 지 아, 아, 대한민국 네. 법치를 파괴한 자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을 탄핵시킨 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음. 대통령을 탄핵한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네, 국민 네. 국민을 파괴를 시켰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좋대.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를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을 하는데도 그래도 좋다고 막 이러니. 아니그러니까 대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특히 자유 우파 보수 국민들이 윤석열의 뭐죠 노비냐 이거야. 그렇죠. 어? 아직도 노비 음. 그 종액을 한 적이 있었거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마음이 안 두고 저 사람을 음. 통해서 정권교통을 해도 음. 별 의미가 없다. 예. 맞아요. 우리의 염문을 음. 우리의 수군을 음. 네. 저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된다. 통해 바꿔야죠. 통해 바꿔야죠. 통해 바꿔야 돼요. 네. 그렇죠. 그 원인이 다돼 가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한 마디도 안 했어 이 사람은. 병신들이야 다 하나같이. 그런데 그 사람을 왜 지지해서 전국 교체 한 한들 뭐 죽서서 개준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난다는 거야 지금. 네. 그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면 뭐 바깥 라이가 네. 그리고 저 그보다 음. 훌륭하고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적 개념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가 투출하고 그렇습니다. 음. 어? 그 다음에 국민들은 희망을 주고 그렇죠. 진짜 살만나게할 사람이 옛날에는. 있다 이거야 그렇죠 네. 여기 바로 앞에 아니, 계신 우리 심동보제독님이신데 <웃음> <웃음> 법치를 파괴한 자가 누구를 음. 심판하고 맞습니다. 무슨 뭐를 나라를 제대로 잡냐고요 맞습니다. 네. 본인부터 법을 음. 안 지키고 맞습니다. 장모권 마누라건도 그렇고 맞습니다. 법치를 파괴한 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음. 박근혜 음. 대통령을 떠나서 음. 박근혜 대통령 탈핵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음. 국민을 탈락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저는 음. 그런 게 너무 어이가 없고요. 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는또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 유경수 여사님 탄신제니까 예, 예. 우리가 어 저기 숨모 저기 제삿날 이게 예. 소가신날은 네. 우리가 애도를 하고 추모를 해야 되지만 이거 탄신제 같은 거는 축제 날로 이렇게 신중했다. 오늘은 그냥 뭐즐기도 음. 돼요. 예, 즐기고 네, 우리가 네. 뭐 이렇게 안경도, 넥타이, 넥타이도, 네, 어, 예, 정화 어, 맞아, <웃음> 네. 그래, 예쁘셨구나. 네. 근데 우리가 우리도. 우리 후손들이 아마 어린아이들은 박정희 독재 그 이제 잘안 가르쳐서 누군지도 잘 모를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리는 일에 많이 해야 되고 예. 축제 같은 거로 다 이렇게 많이 예. 다 행사를 예. 해야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생각이. 예. 예. 예. 근데 제동님 같은 분을 음. 그 지금 똥당은 모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저 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는 뭐 지금 사실은 희망이 없어요. 다음 거기는. 그 정권 교체가 되면은요. 네. 다음 대통령이 그참그 그 제대로 하기 힘들 거예요. 이번이 음. 왜냐면 뭐유소야저 워낙 좌파 정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 뭐 이렇게 법안 해가지고 그게 안 되고 대통령 혼자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쉽지 않은데. 하튼. 여 분명한 거는 다음 대통령이요, 정권 교체해서, 혁명적으로 국가를 재건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이게, 저,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나라 전체가, 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통틀어서, 그 다음 국민의 식까지 완전히 뱅들게 해놨단 말이야. 이걸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예, 새로 국가를 건설한다는, 예, 예, 예. 정말, 그러한 그 의지를 가지고, 혁명적으로 바꿔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에. 나라 이거 다시 못늘키십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또는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아, 불가능합니다. 절대. 거의 그 불가능하다고 음.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권 교체를 해도 의미가 없는 그게. 국민 굉장히 특히 보수 국민들은요, 굉장히 허탈감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대 그러니까 아. 지금 뭐 아직 한 100일 남았는데 우출금제도 바꾸면 되지. 그렇죠. 충분하죠. 그러할까요충요세르 뭐 이야기 들으셨죠? 네. 네. 그게 완전히 저최소원 씨. 그게 최소원 네. 르가 아니다는 게 판결이 나쁘랬대요. 그렇죠. 네.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도 그게 다 나왔고, 네. 심지어 대 대금, 대금까지. 그걸 판결했대요. 네. 그저저저 태블릿 PC는 가짜다. 재순실 네. 것이 아니다. 네. 원래 재순실은나태 태블릿 PC 조작할지 음.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로 드러났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태블릿 PC j t b c 에서 특종이 그것을 터진 거예요. 도화선 네. 붙은 거예요. 네. 그 자체가 무너질 뿐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가 그때 그 특검 그 수사 편의장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이렇게 행을 뭐 45년을 때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막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핵심적인 증거가 태빌 핏인데, 그게 그렇죠. 네. 증거가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작했다는 거지, 증거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자체는 대선 후보 자기가 없는 거야. 시간이. 뭐셔보자 2시 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2시 반.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아 죄송한데 아니, 아니, 아니, 저희 잠깐만. 말할 때 아, 얘기하지 마세요 아, 그런데 네. 태블릿 PC가 옛날에 우리 2017년대에 변희재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카톡을 주고받으면 내가 보낸 메시지는 오른쪽에 있고 음. 상대가 보낸 메시지는 왼쪽에 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반대요? 우리 카톡 보낼 때, 어, 어, 그 그래, 근데 빨리. 최순실 씨는 아, 우리가 그냥 네. 최소화면잘 몰라. 어. 최순실 씨로 그냥 해야 돼. 음. 최순실 씨는 왼쪽에 음. 있었고, 음. 네, 맞아요. 왼쪽에 있었는데, 그게 음. 어떻게 최순실 거냐? 그때 그때도 음. 우리가 그래 가지고 그렇게 음. 했는데도 음. 다 개무시하고, 음. 음. 그게 검찰이고, 음. 검찰들이 되면 그때 맞아요. 바로 음. 밝혀냈어야 되는 거예요. 음. 맞아요. 그리고 여지까지 있다가 음. 이제 와서 최순실 가니까. 야, 그거 내거래쓰 그거 내놔라. 음. 내거 내놔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니거 네 아니다. 음. 이질한 은람이게 말해야 되니까 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아. 후보 관련해서 네. 본인, 그다음에 처, 그다음 에 장모. 음. 그러니까 그 뭐라고 이제 본부장 네. 얘기하잖아요. 음. 본인, 부인, 네. 장모. 네. 그게 저 네. 어떤 보도에 아에는총그 수사. 를 받고 있는 게 37건이라고 그러는 이야기잖아요. 37건. 그러니까요. 음. 그 본인만 음. 1 7건 그렇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한 건도 지금 우리는 수사 받는 게 없잖아. 네. 그런데 37건을 수사로 받고 있는 대상자가 네. 잘못하면 그저저기소가 그, 되고 말이 재판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구속이 될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네. 어, 자유 우파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다. 참 이게 진거 이게 저, 저, 한데, 얼마나 참. 지금 불안합이까지 그러니까요. 거의 그, 네. 여 이재명 거죠 음. 뭐 민주당 후보는 말 것도 없고. 네. 네. 그렇죠. 오히려 여당 오, 후보가 오, 더 오늘 그 차도 어? 또 나왔어요. 그 부산 뭐, 뭐 해가지고 윤석열이 70억에 그 의심스럽다면서 또 나왔어요. 아, 아. 어, 윤석열 그 오늘 나더라고 왔 기사를 제가 그래, 이제 주, 잠깐 봤는데. 예, 부산저축은행 해가지고 윤석열이 70, 70억의 이 네. 정체를 음.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또 까발리는 음. 거뭐 이런 게 나온 음.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뭐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자천시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악물고 저는 탄핵 때 같이 가담되지 않았을까. 맞아, 맞아.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네, 네. 아니 어떻게 여섯 계단을뻥춤 뛰어 올라서 검찰총장이 될 수가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제동님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지, 아니 저 마당새를 <웃음> 갖다 저군에다 갖다 시, 시키는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뭐 해군 소리나 중령을 음. 뭐막이년 사이에 참우총장에 시킨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네. 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락출세를 했는데. 음.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유, 문재인한테 엄청난 문재인 정권이 그 탄생하는데 예. 결정적으로 공헌을 하지 않고는요. 그렇죠. 그렇게 할수 없죠. 그리고 걔들은요 자기한테 공을 세우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대열에 절대 넣지 않아요. 출세시키지 않는데 네. 벼락 출세를 시킨 거 네. 보면 엄청나 우리가 모르는 정말 엄청난 게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엑스파일 네. 전에 나오다 말았잖아요. 네. 저를 그 엑스파일을 저 더두마 더듬어, 저기 더두마당 말고 그만 국진당이 그걸 깠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음. 국집당이깠지 않는 이것들은 똑같은 개 쓰레기들이에요 이게 저는 국가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우리 탄신이지만 일 제가 잠깐 이제 다른 잠깐 피드가 틀린 네. 게 요번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각각께서 사고를 하셨잖아요 네. 거기는 전직 대통령이면 여야를 할것 없이 모두 와서 조문을 해야 된다는 저 생각이에요 당연하죠. 저는 윤석열을 만약에 제가 보면은 때려 죽여요 저는 저. 아, 저는 정말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하지만 전두환 가까이 이렇게 서가 쳤을 때 조문으로 온다면 라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방송에서도 계속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조문으로 오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이 안된 거잖아요. 예,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와서 생신을 축하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쫓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예, 예. 평상시에 왔을 때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사진을 찢어 주게 해야 돼.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웃음> 하지만 오늘은 생신 축하를 해기 위해서 인사를 온다라면 그런 면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사악한 놈이 못된 놈이나 할지라도 잘할 때는 우리가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이 새끼들은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서거를 하셨는데도 조문 하나 안 온다는 게 문재인이가 지가 스스로 이 나라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가그렇게 그 보다가요 아니 그냥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통령 후보들이 아무도 조문을 안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공화당 조원진 어, 후보 한 사람 정도 했다는 야기를 아니, 들었는데. 아니요. 저기 내가 오신 분은 제가 알거든요. 김경재 아, 후보님, 네. 조원진 네. 후보님. 그다음에 최대집, 어, 최대집 후보님. 음. 그다음에 후보님 지금 그렇게 오셨고 음. 어, 민경우 의원님, 김지태 의원님, 음, 황교안 네, 대표님. 네, 네. 그다음에 주호영 씨. 네. 그다음에 또한 사람 누구지? 주호영하고 아, 윤석열하고 또 하나 있는데 윤석열하고 아, 박대출 의원님. 음. 이렇게 오고요. 손가락에 우리가 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리야. 혹시 빠진 거지. 예, 나머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제일 야당 대통령 후보 윤석열. 예. 아무다온 거야, 아무도. 민주당도 대 이재명 네. 다안온 거예요. 그러면 왜 10% 빨갱이들 눈치 보고 90%의 네. 국민들은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그 그래, 제가 저 3일째 제가 직접 저 정문을 했거든요. 네. 너무 날 계획이 또 없다고 하면 좀 너무하다 싶어서 저라도 가봐야 되겠다. 가봤니까 진짜 잘 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뭐 예, 예.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막이 카메라. 네네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그것을좀어 뭐 맞아 맞아. 저도 예필어요 네, 맞아. 뭐할 어, 말하고 그랬는데요. 예. 그만큼 이 목말라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보수 국민들이 맞아요. 네, 참 진짜 정말 서글픈 현상이.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그거를 저 가족들의 뜻을 존중하여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국장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족장 근데. 핑계 돼가지고 또 <웃음> 외국에는 전혀 안알릴때요 네, <웃음> 아, 외국, 그래서 가지고 그래 조전도 하나 안 왔다는 거야안알리지는 네. 모르, 모르, 모르니까 아, 그렇죠. 아, 야 그렇게 참... 인간적으로 뭐... 어, 저... 그리고 애들이 제가 어... 보기에는요 맨날 데모질만 해서 음... 형식대로 뭐 이런 음... 거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무식쟁이들이라 아예 모르고 그렇지 않으면요 <웃음>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여야가 할것 없이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시는 생각이 달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목소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전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인데 현충원에 모셔야 되고 야 우리가 전직 이러이러한 게 있어도 공과 관는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현충원에 모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그 쓰레기들 아니야 그게 완전 쓰레기들이죠 그러면 <웃음> 앞으로는 지금 어 그러면 이재영을 뽑아야 되냐 이런 식의 게... 논리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 난국을 네, 어떻게 네. 파헤쳐야 될까요? 어제 생각에는요 저범 보수 어, 음. 자유 우파 진영에서. 그,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 무조건 뭐 전국 결투에서 윤석열이싫어도 쪽으로 네. 지지해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니요 네. 여기 지금 어려운 분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요 네. 하늘이 뚝쩍 나도 윤석열 지지 네. 못합니다. 네. 저는 선거 네. 네. 안 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 반성하세요. 말이 됐세요 네. 대안을 대안을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당연하고 윤석열 후보도 반드시 저, 저, 저, 저 중간에. 교체 예 교체 될 거로 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그러면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돼 있고 그래서 저 범야권에서 이게 제3지대 뭐뭐 많잖아요 뭐 군소정당들이다 해서 그저뭐 토론을 하든지 해서 국민들 그여론 수렴해서 제일 지지율 높은 사람으로 다녀라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윤석열이가 어 안돼 물러났다 이거야. 그 사람 내시죠, 왜죠? 그 자를 맺히도록 해야 되고 네. 이 국민이라는 아스팔트에 나온 사람들조차도 다 이렇게 개념도 없고 분열돼 있어서 지금 우리 제독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네. 이러한 어, 지금 텔레비전에서 비춰주지 않는 후보들끼리 모여서 네.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은 네. 단체들이 그쪽으로 움직일지언정 지금은 뭐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어? 이재 명을 뽑으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윤석열을 뽑아야 맞다는 소리지. 지금. 움직임 있다고. 아, 그래서 네. 제가 그저께도 전화도 받았는데 네. 그렇게 재산비례 후보들 네. 그 토론하면 참가할 아. 의향을 묻더라니까 네. 예. 아. 그래서 뭐 좋다고 그랬습니까? 예. 네, 아, 나 예. 아, 네. 아주 공무적입니다 아, 예. 저희는 대통령 아, 예. 아, 예. 오늘 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우리가 또 기회되면 예. 네, 예. 어, 인터뷰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제동님 정말 제가 아, 이 궁금해하던 답변을 주셔가지고 너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찍어요? 자, 아니 근데 너무 좋다 이거 한번쭉한번 음, 찍으시면. 네. 어, 네. 아, 아. 여기는 그 뭡니까 유튜브 이름이 뭐죠? 저는 나우코리아입니다. 아 나우코리아. 네. 네. 아 저희가 이 국번에 나오는 저희 음. 후원 단체인데요. 감사합니다. 음. 그 사람들이 윤 씨를 국번에안 지지한다고 집을 나갔어요. 음. 음. 너무 딱합니다. 딱해요. 어? 아이고. 그러니 그 사람들 그네 자기 나름대로 잘났다고 음,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1번 아니니까 2번을 뽑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돼안 돼. 네. 저는 저 개인 자존심을 걸고안 되겠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 자존심 상했어. 그러니까 어 자기가 수고 옛날에 기득권이었던 그런 인간들이 네. 국본이 이재명을 민다고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웃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답답해요. 감사합니다, 제동님. 네. 네. 아니, 그럼 뭐 하나, 그 물어볼까요? 네. 아, 정말. 아.. 자, 우리가, 아, 좌빨은 안 돼.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어? 이번을 뽑으란 말이냐, 이런 논리로 가잖아요, 계속.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국본을, 어, 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시던 그런 원로 세력들이 국본이 윤가를 안 민다고 집을 나가가지고서에 사방에다가 이재명을 국번이 지지하고 있다고 음해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국번을 나오던 사람들이 국번을 나가가지고 그렇게 지금 우리 국번을 음해하고 있다니까요. 이 미친 인간들이. 아 제정신이냐고 지금. 그러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제대로 된어 올바른 후보를 선출을 해야지 윤씨가 되면은 그게 정권 교체가 되는 거냐고요. 절대로 안돼 그렇죠. 네 정순나님 이렇게 나우코리아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빛의 광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심동보 재동님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1번이 안 되니까 무조건 2번을 뽑아야 됩니까 절대로 윤씨를 뽑는다고 해서 그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이잖아요 여러분 아 도대체 지나가는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를 국본이 아, 윤씨를 안 민다고 국본이 이재명을 민다고 그렇게 옛날에 옛날이 뭡니까 어, 며칠 전만 해도 국본에서 태극기를 흔들던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국권이 이재명을 밀고 있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 퍼뜨리고 다니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참. 딱합니다, 딱해. 자, 여기는 굉장히 운치 있는 산책로예요. 개인 저택에 제가 좋아하는 나무가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가 이렇게 그냥 쭉쭉 시원하게 뻗어있고 여기 이렇게 산책을 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개인정원 옛날에 이렇게 대저택에서 사셨던 우리 품이 있으신 유경수 영부인이세요 참, 아이고 아, 이런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집안에서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도대체 과거에 뭘 하고 굴러 먹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여자를 우리가 영부인으로 모시게 되,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정순남님, 감사합니다. 빛이 광장님, 그리고 우리 박준서님 <웃음>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옛날에 이렇게 대저택에서 아주 운치 있게 사셨습니다. 와, 이 대나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살던 그 열립 같은 데서 조그만 버려진 앞마당이 있어가지고 대나무를 갖다가 산에 있는 대나무를 파가지고 거기다 이식을 했는데 정말 이 대나무가 파기가 되게 힘든 게 얘네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를 파면 하나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줄줄이 설탕이어가지고 정말 대나무를 집에 몇 구를 잘라갖고 오는데 허리가 막 어, 되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제집 앞에다가 대나무를 심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때는 대전에 살 때였어요. 네 여기가 어, 일종의 개인 뭐 뭡니까 정원 개인 정원이에요. 그래서 저 정자도 있고. 여기는 유경수여사 옛날의 대저택입니다. 그... 혼인하시기 그, 그, 전에 살던 곳이 대나무 길을 이렇게 산책하고 있고 여긴 이렇게 고목에 식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이렇게 대나무 뿌리들이 뭐 오래되니까 길거리에 예, 얘네들이 막땅 어, 위로 올라온 거예요아 정말 대나무 제가 좋아하는 대나무 와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웃음> 어, 저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어, 관광버스에 편하게 와가지고 맛있는 거 주고 또 이렇게 어, 요소 요소에다가 볼거리 있는 데다가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심동보 제동님 같이 심지가 굳은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무시무지하게 기쁩니다 제가 어디서 그 심동보 제동님 같은 분을 어 단독으로 마킹해가지고 어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저는 말빨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면은 제 목소리는 안 나요. 그래가지고 자꾸 주제가 딴 데로 가갖고 제가 어 결론으로 딱 가가지고 한 마디에 그냥 정리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번이 아니니까 2번을 뽑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동구 제동님께서 지금 그 지금 어 매스컴에서 다루지 않는 제3지대 후보들이 단위를 해서 이렇게 힘을 모으려고 한다 라는 가장 핵심적인 오늘 제가 듣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어서 무지무지 기쁩니다 아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이예요 대나무숲에 사진 좀 팍팍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멋져요 멋져 아, 참.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 독특한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사진기 저기 카메라 찍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가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죠 제가 아, 영상 작업하고 있었어요 아까 숙모제 그 행사 계속 제가 촬영하고 있었는데 작업하는 저를 불러가지고 어, 자기들 단체 사진을 찍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찍으려고 그랬더니만 사진을 이렇게 찍어라 저렇게 찍어라 그렇게 간섭하는 여자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럼 사진을 당신 이 찍어라 그렇게 하고선 어, 던져 나, 주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어 지도 얼굴을 같이 안에다 박아야 된다고 그러는 바람에 참 오늘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제 기분이 아주 안 좋았었어요 아니 카메라를 어 이렇게 찍던 저렇게 찍던 결국 자기가 찍어달라는 그 앵글대로 하면은 굉장히 사진 꼬락선이가 이상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해달라니까 제가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찍어서 보고 말았어요 아 그런데 아직 그 여자 때문에 아주 네 그러니까요 우리 유경수 여사님 덕분에 정말 아주 좋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여기다까지 태양광 패널을 다 얹어 가지고 사네 작년에도 저렇게 펜, 패널이 많았었나 어... 차,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망 끝내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처음 보는 그 여자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저도 한성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음> 그래가지고 아 그럼 당신이 찍으라고 아 정말 저, 그 사람 아, 핸드폰 집어 던지고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꼭꼭 참고 어, 그 여자 단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아 정말 하여간에 저도 아직도 아, 인간이 될려면 멀었어요. 아직 작년에도 왔었는데 이렇게 고즈넉하게 조용하게 작년보다도 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말고는 별로 다른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시끌벅적 했었던 것 같은데. 응. 자. 여러분. 자. 우리. 자. 자, 여러분. 저는 저렇게, 어, 현란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조용한 데로 가죠. 그냥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우. 사진 찍어 드릴게요 찍었어요? 오케이 여기도 우리 집 오케이 아 이거는 연... 이게 뭐지? 연밥 연밥? 연밥이 뭐하는거 이게 연... 꽃인가? 연씨앗? 연꽃씨앗 연꽃 그 안에 들어있는게 씨앗이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예, 여기 머슴들 일하고 그러니까 이, 이, 이 머슴 방이 있고. 저기 우리 박 대통령 가정집보다 더커 <웃음> 여기서 어, 일하고 하다가 어, 어, 저 대문 있는 데서 일어나라 그런 거소박뛰어 나가서 하던 거아 그 오케이 어 오케이 저, 저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오케이 그러니까 옛날에 저 정도의 방이면은 상당한 어, 규모지 응. 어, 그러니까요 그럼 옛날엔다 이렇게 살았어요 자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개구리가 울창이 때 일을 잊으면 되겠습니까 아, 저는 네, 기억해요 어렸을 때참 가난했다 근데 뭐 가난했어도 어 나쁜 건 없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렸을 때 무척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뭐 우리나라가 다못 살았으니까 크리스마스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끔찍하게 해줬고 뭐 행복했어요. 어렸을 때. 지금 그만큼 어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거를 돌려드리지도 못하고 있죠. 사당이래서 사당이 좀 높은 데 있는 거 아아 사당이래요. 아 사당. 그래요? 사당이래요? 아아 안...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안아 아, 오케이 안채. 네, 여기가 그 차고가 있지 않나요? 차고도 저 아주 밑에. 네. 밑에. 많이... 그가시죠 음.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저, 저, 저, 네. 진짜 이게 와. 다 보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훌륭한 집이에요 딱 들어와서 와 들어와서 안채 와와와빛이 들잖아요 네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 그니까 네. 그니까 와 안채고 참, 대단하다 대단해 이서 아버지가 쓰던 거. 와. 근데 저 인민군들이 들셔 가지고. 어. 그래서 쌀 보관하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쌀 보관소는 작다. 쌀보관하고 어. 이거 담아 찍고. 그러니까요. 이거 저기 이거, 이거. 어. 냄저방. 여기가 점점 지키더라고요. 아, 그래요? <웃음> 아, 진짜. 어. 그 자체로 무감각한 거기가 뭡니까? 차고. 차가 그게 차몇 대가 들어간답니까? 난세 대로 안 되는 두 대요. 어, 합니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갖다 소리하고, 네. 네. 네대 음. 자동차잖아 네 대. 네 대. 당시 네 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었다. 네 대라고요 네 대. 4대. 이미 외국산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패를 안 해요. 없던 것들이, 천한 것들이 돈천 원. 그게 봐봐. 그 조국이 딸 자기 스펙 그지 같은 것도 8천 원에 올려가지고 돈 팔아먹던 애 아냐요. 여기다 딱 어? 부차시키고 어. 요리해서 가 아. 수도 있 그러니까요. 이거 아래 그러니까. 그래서 차 옛날에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를 가지셨습니다. 저도 차고는 없어요. 어, 있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 아파트 앞마당에다가 했었는데 이렇게 차고가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 아.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부인 유경수 여사님의 그 아버님 댁을 지금 방문 해서 탄신 96돌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죠. 후선인 제가. 비로 어, 비록 고인께서는, 어, 그렇게 일본, 어, 첩잔지, 무슨 조총룡계 어, 그런 인간한테 총탄에 돌아가셨는데 일곱인가 그때 돌아가셨을 거예요. 되게 젊으신 나이죠. 그리고 그 후로 아, 여기가 안채가 여사님이 아, 출가하시기 전까지 생활하시던 공간이랍니다. 아, 오케이. 안방에는 어머님이 계셨고, 골방에는 유경수사 계셨고, 동쪽에는 아버지 육정관씨가 주로 계셨다. 디귿자의 구조물이다. 그래서 참또 옛날 집 초고 그러고는 이게 굉장히 넓은 거죠, 여러분. 어, 지금도 뭐. 아, 우리 제동님 오십니다. 네. 그죠? 눈이 다 시원해집니다. 네, 우리 제동님. 아, 정말. 아, 이렇게 심지 굳으신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온갖 개쓰레기들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현란한, 어? 춤을 춰대고 있으니. 아, 49세에 사과하셨어요? 네, 신풍님. 감사합니다. 네. 어쩌다가 이렇게 올바른 일을 하고 그러신 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이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온갖 똥냄새를 다 풍기면서 그냥 정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것들 정말 자 그러면은 아 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는 아. 이제 시간이 많은데 아, 아, 정말 사람이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같이 우리가 쏙 빠지고 나니까 다시 정막으로 들어갔어요. 아, 참네. 하, 아, 그러시죠. 근데 옛날에 그 결혼식 주례가 굉장히 헷갈렸다고 해요. 박정희, 유경수 이래가지고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인지 <웃음> 헷갈렸다 그럽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어, 영수는 남자 같고 정희는 여자 같잖아요. 어..사랑 연못을 보면서 어, 풍류를 즐기던 곳입니다 정말 아휴 정말 정말 참이 함께 동반해서 오신 분들이 대단한 애국자들이 많으세요. 어, 그분들을 이렇게 함께 모시고 이렇게 좋은 구경을 하게 돼 갖고 너무 기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신통님. 저 대나무. 아 정말 탐납니다. 탐나. 이렇게 쭉쭉 거든 그냥 가진 그러니까 정원을 저도 가까운 곳에서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나우코리아와 함께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부인 유경수 여사님 탄신 96도를 맞이해서 이렇게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저 때문에 또 버스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이제는 버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신동근 제이동님참 아, 저런 분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온갖 개쓰레기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지들이 지들의 그꽁꽁의 속에 의해서 어? 이렇게 대통령 후보를 하고 인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 다행히 오늘 이런 입강판도씌워주고 그러네요 응? 어, 매번 어디 다닐 때마다 구미 생가도 그렇고 어 여기 옥천 생가도 그렇고 이 관리비를 운영비를 삭감을 한다 그래 가지고 걱정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여기는 이런 입간판도 하나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 좀 떨어, 떠나는 발길이 아쉬워가지고 우리 이동수 여사님 생각, 생각하지입니다 결혼하시기 전에 살았던 교동집이라고 불리우는 곳이랍니다. 음. <놀람> 자 지금 그전 에는 응응응응응응응응 어. 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전에 여기다가 네. 코로나 현수막을 붙여놔가지고 그때 우공당 새끼들이 이걸 보고서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안 해가지고 여기 버글버글 거렸는데 야 저기다가 현수막 붙여놨는데 저거 띠라고 하라고 네. 어? 어, 아, 그럼요. 어, 그래, 그랬는데 래그 올해는 다행히 거의 코로나 어쩔저쩌고 현수막을 안 붙여놨어요. 쪽수가 많은뭐 합니까? 올바른 일을 해야지 아휴 정말 이... 참... 쪽수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들도 본성이 그렇죠 이기는 팀에 속하고 싶죠 많이 사람 많은 데 가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풍세를 따라서 여기가 도대체 지난 5년간 어떤 일을 했는가 생각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단체가 그 단체장이 대통령 입후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원래 정규 국번이지회하는 날인데 국번에지회장에 와가지고 국본보고 국번 자기네 지회를 방해한다고 커참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굉장히 예 수준이 높은 분들인데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은 생떼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 제대로 좀 사고를 하고 올바른 곳에 가야 되는데 이 국본은 점점 이게 사람이 줄고 있어요. 하다못해 그 동안 여기 나오시던 원로라는 분들도 국본이 윤가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집을 나간 것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치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국본이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정말 딱해요. 여러분, 어디를 봐서 국본이, 어? 윤 씨도 지금 어이가 없는데, 이 씨를 지지하게 생겼습니까? 제정신이면은 그런 말을 듣고 또 어? 같이 맞장구를 칩니까? 아휴 정말 신이여 어디로 가시나 일까요 도대체 응? 딱합니다 딱해아 여기는 그런대로 인테리어 공사는 잘 되고 있어요 작년에 올 때는 여기가 다 그냥 공사판이었는데 지금 뭐이러쿵저렇쿵뭘 만들어가지고 어,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참이거도저 어디서부터 실탄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유그이그 그 위장우파 정당이 그분들이 정말 훌륭한 민초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지도부는 전혀 이런 진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는 그런 데 아닙니까. 근데 걔네들은 쪽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쪽수를 밀어붙여요. 참, 아. 딱한 일이에요. 딱한 일. 참. 네, 국보은 정말 정통보수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한분한 한 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원로들이에요. 그렇게 윤씨를 빨지 못해가지고 집을 나간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국본을 마지막으로 지키는 이 세력이 국가수호세력입니다. 근데 뭐 이분들이 연세도 높은 층이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뭐 누구랑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어말 많은 것도 싫고 누구랑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싫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스팔트에 나와서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침묵으로 마치 그것이 인정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소리를 게레게레 질리는거지 저는 소리질르고뭐이러는거말 많은거 안좋아합니다 원래 아 정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번으로 다 모이셔가지고 국번은 사기를 안칩니다 근데 참 딱한 일이에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 원래 이 가짜가 더 진짜같은 것이에요 참, 우리 총장님 오늘 권하게 한잔 하시고 되게 기분 좋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참 신났습니다 하, 총장님 기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어 해피하세요 왜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네, 막걸리 먹었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저기 네. 청주에 그 네. 이갑촌 회장께서 예. 근사의 이갑촌 회장님께서 막걸리를 가져오셔가지고 네. 맛있게 먹고 네. 그다음에 저 울산에 네. 이철현께서 점심을 네. 아주 맛있게 해주셔서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거 다 박정희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가까와 네. 유용수 여사님의 네. 덕분입니다. 네 정말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가까와 네. 유용수 여사님의 네. 명복을 빕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탄신일입니다. 탄신일. 네, 아, 탄신을 축하드립니다. 탄신 을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우리 국번 사무총장님 모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 들어본 게 처음이에요. 저만 저라도 귀찮게 안해 드리려고 저는 총장님 붙잡고 막 시간 안 뺏었는데 오늘 총장님께서 또 많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어,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윤선 본부장님 어, 어, 여기 계속 계셨어요? 왔다 갔다 하셨어요? 수다 갔다 왔지 네 수다 갔다 왔 아, 그러니까. 어, 그렇지. 네. 네. 그렇지. 네. 네. 왔다 갔다 왔지 그렇지 맨누받아 두 분씩 왔다 왔다 하는데 도가 어, 그냥 쭉 네. 돌면은 거기가 아, 거기니까 그래. 나는 오늘 유영수 음. 영부인님 음. 네. 초상화가 안 보이는 거야 어, 그 방에 네. 근데 그래? 어디 갔나 찾느라고 음. 네. 아래테를 네. 자, 아, 화사하십니다. 아주 화사하십니다. 우와. 네, 아주 화사하십니다. 네. 자, 네. 아, 라우크로 하신 여러분, 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 나우코리와 함께 나라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아,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고 아, 여기서 좀 있으면 아, 서울로 올라가는 저렇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순나님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심풍님도 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아, 유경수 여사 96돌 탄신을 축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구독 신청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 끝났어. 와, 과금장에 그냥 하그냥 아, 너무 시끄러워.